어들까지 했는지 모르겠네. 31번. 아, 31번 한 마입니다. 예. 네. <웃음> 31번 뭐다. 내놓으세. 어제는 너무 속도를 너무 진도를 속해했죠 이제 천천히 해도 되겠어요. 이제 30개 대승이 3어 여섯개 남았으니 뭐자 31회 조주감파라 조주가 노파를 노, 늙은 할머니지 노파를 감정하더라 조주가 어떤 때 요거는 이제 요 처음에 말한 것은 조주심하고 그 노파하고 한 얘기가 아니고 이걸 저 편집하는 사람이 이제 그걸 그저 막간 막 모양으로 그 무대 채우는 모양으로 그래 이제 기록해 놓은 기라 이제 이걸 이 편집하는 사람이 이래 서술해 놓은 기지요 조주가 이제 다른 사람이 하는 사람께 이내에서 성이 바자에게 묻기를 대산로 대산로를 어디로 행해 갑니까 이제. 어떤 주인이 이제 늘 얘기를 한다면 이래요. 어떤 주인이 이제 오대산이 지어 그거도. 대산노니까오대산은 어디로 갑니까? 어구에 가면 어구에 가면 그저 노파가 무슨 장사 같은 거뭐 그런 걸 하고 있었던 모양이라 상정 같은 걸. 그, 그 어구에 가니까 어디로 가그 오대산을 갑니까 하는 걸잘 모르거든. 그래 거그 가면 만나서 그 노파한테 묻기로대가 있어. <웃음> 저 대산로 그 선지식이 있는데 그 다음에 조주신님이거기 있겠지 조주신님 있는 데를 가려면 대산로 이제 올라가는데 그걸 가면 수자들이늘 길을 묵이 돼서 그어구에서 이제 수자들이 누구든지 와가지고 조주신님인데 그걸 가려면 어디로 갑니까 이놈의 할미가 앉았다가 말이여 입으로 이리 무도 갑니다 이러는 겨우 저러 갑니다 <웃음> 바로 입을 쑥 내면 맥 짓거라. 바로 가거라. 이 말이야. 저리, 저리, 저리 올라가면 됩니다. 그 소리를 <웃음> 수없이 해왔어. 그런데, 한날은 이제, 오대사는 조주심 희상해서, 월찍 맞으면 그놈 할미가 그랬어. 안 된다. 그 소리를 들었거든. 그럼 내가 가서 그놈 할미를 한번 밟고 오겠다. 이겨. 응, 어, 밟고 오겠다. 그래가지고 떠난기라. 이게 그 얘기라. 그, 자, 그 얘기인데, 어떤 성이 바자에게 묵기를 그 이제 조주 심하고 이제 그냉교회상에서 하는 일이고 대산로를 어디로 행해 갑니까 어느 곳으로 삼체로 행해 갑니까 바가 이럴 때맥지거 하라 바로 가거라 이 말이야 바로 가거라 바로 가다는게 법문이거든 이게 바로 가거라 그래서 성이 제후 이제 어느 중이든지 제후 서너 세그림이나 네그림 세그림이나 다섯그림이나 3호 보을 보를 걸어가매 봐, 을래대 뒤, 뒤, 전에서 보내놓고, 뒤전에서 할미가 하는 소리요 호개 사성이 좋은 날, 그, 어, 스님이, 우, 이막으로도 또한테 이렇게 가고 마는구나. 응? 어? 아, 이럽게가고마는 그러니까 이제, 번번이 그런 일을 당해요. 수백 명이 그, 오디서 가려면 그런 일을 당해 그, 할미가 뭐, 뭐, 속이 뭐 있는 놈이라. 그걸 저리 보내 놓고 해참 배기 좋은 저런 수자가 또 저렇게 갖고 많은구나그 뭐가 들은 거 같지? 어? 그래서 그그 그 후에 이제 어떤 주 신님이 그걸 조조한테 얘기를 했어 조조한테도 얘기를 해서 올증맞은 그런 일을 다 했습니다 조조가 이러기를 내가 가서 널로 더불어 사는 건 너를 위해서 이 말이야. 너를 위해서 이 바자, 바자를 감가함을 기다려라. 내가 한번 가서 밟고 오겠다 이 소리야. 어? 그리고 이제 그이아로 먹더니 조주심님이체리고 나가는 기라. 명일에 변거해서 문득 그 할미 인는데 가서 여겨신 분하고 또한 그와 같이 물었단 말이야. 그 이제 오대산 그 주인인 줄 모르지 그 할미는. <웃음> 주인인 줄 모르고 저, 오대산을 어디로 갑니까? 오대산 주인인데. <웃음> 그, 이제, 또한 여같이 묻고, 할미도 또한 그와 같이 대도, 저, 으로 갑니다. 그 소리 또 했단 말이오 그래, 조주가 이제, 돌아가서, 오대산을 돌아가서, 대중한테 일러가는데, 대산바자를, 그 대산바자를 내가 너를 위해가지고, 그 할미를 간파해 맞췄다. 재미있어, 어떻게 돼. 응? 누가 속았어, 그게? 그래? 속길 누가 속았어? 처음에는 그 수자들, 많은 수자들, 할미가 쑥 있거든. 저리 가라고 그랬나. <웃음> 그러니 그 오대산 주인지도 모르고 살라며 저리 가라고 그래서 이거 뭐 누가 쏘가서 쏘기를 쏜 사람이 누구고. 어? 알만하지. <웃음> 자, 그거는 이제 그기 본칙이라. <웃음> 할미는, 할미는 그저 앉아 살라며 장막을 치고 앉아 살라며 지방 안에서만 용, 용을 썼지. 그 밖에 저 대산, 대산 노장인지도 모르고 그 짓을 하고 앉았어 됐지요. 어? 무문이 가로되, 바자는 그 하, 할머니는 다음은 앉아가지고, 앉아가지고, 이건 장막 속이라, 그 댕, 그댕 아니요. 장막 속에 앉아서 주떼질 할, 할 줄만 알았고, 그렇지만 요차하는, 그렇지만은, 저요 그렇지만은, 그렇지만은. 자기에게도적이부어있는지는 아직 못했다. 도적이 어? 그, 이제, 도적으로 말하자면, 그, 조주 노장이 큰도적이라 응? 어? 남 속이기 좋아. <웃음> 큰도적이지 그거 뭐. 다른 다른 사람 다 속이지만, 그 노장은 못 속이잖아, 이게. 노장은 못 속이야, 이게. 그래도, 모르고 살려면 저리 가라고. 역시 속았단 말이야. 자기가 속은 거야. 근데 뭐, 그렇지. 그렇지만, 또한, 자기 옆에 도둑이 붙은 줄을 착적한 것을 아지 못했으며 또조준호인도뭐잘된건아니야조준호인도 말이야 잘 영을 투하고 그 영이라는 건저 군사에 그그석채 놓은 걸 영이라 그래 영 어? 군사 시설해 놓은 거 영을 투하고 색도 그, 그 색을 막아 놓은 거지 그 군사의 뭐든 시설한 게 영을 투하고 색을 급탈하는 그런 기, 길을 잘 쓰기는 하지만은 그게 또 할미를 갖다 그런 그래 놀리기뭐 있어? 할미를 갖다가 대장부로 써서 할미를 그 그래 놀기 뭐 있어? 응? 어? 그게 보니까 그 조주도 말이야. 빈딘지를못하더만또한 말이야. 대인상이 없다. 그 할미를 밟, 갈바가지고 그렇게 뭐 있냔 말이야. 그렇지? 어? <웃음> 점검장래, 점검해, 오매 말이야. 가져오매. 이구육아라도 두 늙은이나 늙은이나 노쟁이나 둘이 다 허물이 있다. 됐어? 자도하라 또한 이르라 어떤 것이 이 조주가 바자를 간파한 것인고 그걸 한번 살펴보라는 게. 내가 해설을 부지런히 그런 걸 자꾸 하는 게 그렇지. 여러분들이 그게 관입니다. 하두야. 하두인 게. 그, 어디가 그 조주가 그 갈미를 그 애미긴 것인고 살펴보는 게라. 사령으로 하면 안 돼. 이건 사령. 사령으로 안 해야지. 생계이 끊어지는 생각을 가지고, 하두를, 생계이 끊어지는 세계인각이 끊어진 글구가 그 할구거든 저 그저 그 하두거든 이게 뭔고 하고 무렴으로 해서 무렴으로 그 나온 하두하고 합체가 될 때에 능소가 없어지면은 그건 한해기 밝은 세계가 열리 온다는 기라 우리는 강금한 데서이 문명 속에서 이 살지만은 하두를 들어보면은 드는 사람과 자기와 들리지는 하두가 둘다 없어져 둘다 요전에 늘 그렇게 해나왔지. 둘다 없을 때, 능과 소가 끊어질 때, 그때 밝은, 그저, 안욕따라 삼맥삼벌가 이렇 나오면은, 밝아지면은, 여가뿐만 아니라, 시방세계 속에서, 시방세계 속에서 열린 것이 한꺼번에 다 비어. 시방세계 속에서 소리 나는게 한꺼번에 다 들려. 그리고 관세음 보살도 이 소리 듣고, 마음에언짢한 하는 문고 하고 파고 들어가서 반조를 해서 반문 문자승이나 듣는 자동자를 반문을 하다 보니까 그게 열려가지고 사람에 요거 이래 간선보사라 시방세계에 시방세계 중생의 소리 중생의 소리는 어때 중생의 소리 중생의 소리 어? 중생의 세계 중생의 소리 그걸, 그걸 인간시절써 중생의 세계 어, 중생의 세계, 에 중생의 세계, 에 중생들은 무슨 소리가니까 늘 이거 해탈을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소리가 늘 괴로운 소리야. 아이고 어째 하면 좋고 이런 하는 소리야. 어? 그런 소리 세상 소리 세상 소리 세상 소리는 전부가 괴로운 소리거든 세상 소리. 세상 소리는 전부 괴로운 소리인데 중생의 세계는 전부 괴로운 소리밖에 세음이 중생세간이나 이거 세음이 같은 소리야.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관찰해. 한꺼번에 들려 시방세계 어느 곳 구석구석에 나는 소리를 한꺼번에 내다망 채는 거로 환하게 울리와요. 테레비전 울리고 나와 듣기. 그러니까 관세음이거든. 세상 소리를 관찰해가지고 심성국어라 그 소리를 찾아 나가가지고 자을심있 소리 듣는 구구 국어라 그러니까 아이고 어면 좋고 하는 그. 고통을 건지 준다 하는 것이 간세모살이지간세모살그러 그러니까 이것이 하두를 들때말이야 그걸 뭘 따지면 안 돼요 따지면 안 되고 그 모르는 문제인까 모르는 문제는 모르는 문제로 모르는 생각으로 대해야 되지 그게 뭔고 하면 그거 사랑분별이 이게 문지나 듣기에 그림자 일어나 듣기에 일어나질 못해 이게 뭔고 하고 살지 딱, 전우지가 끊지요 가다 보 전우, 앞뒤가, 우리를 흘러가던 생각에 전우지가 딱끊치는단 말이요. 하도 덜지못해가 전우지가 끊치지, 뭘. 흘러갈 데가 없는데, 뭘 어디로 흘러가요. 군형이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려고 해도, 은, 은으로 만든 쇠산과 같고, 은산 철벽이게 새, 새로 벽을 만들어 놓은 거과 마찬가지로, 나갈 수가 없어. 나가려 해도, 나갈 수가 없고, 물러가려 해도, 물러갈 수가 없어서그것서 이제, 이기멍고 하고 도스리는 기라. 어제 얘기했더기 위해, 영간, 저 뭐, 영간 스님의 제자가, 이래 딱 법당 뒤에 서가지고 이기멍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 능소가 없어져서. 그러니까, 영간 사자가 와도 보이질, 발견을 못했다 그랬지. 그렇게 돼야 돼. 여러분들 서투르게 생각을 자꾸,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망상을 내다 보면 귀신한테 붙들려 가요, 잘못은. 보니까, 귀신한테 눈에 안 띄도록, 이거 다뿌려지 생각을. 하두가 그 거두는 방법이라. 그 묘하지. 하두가 참 묘하여. 나도 처음에는 하두를 비방을 좀 했는데, 하두를 들다보니까 참 좋더구만. 좋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생각하면, 이 가능은 글자나 배우지. 뭐, 그, 거 참전을 해봤겠냐 이러지만, 실제로 참전은 내가 많이 해봤습니다. 강당에서 글안 봤어요. 이거 글, 이거 뭐, 모거냐고 그래서 직기사에그 산빵 가서 주의됐거든. 주의돼가지고. 평생에 내가 많이 한 거지 하도 드는게야 하도 들어 하도 를 내가 많이 들어왔어 그래서 요새도 어느 정도는 며칠간 전에 꽁 일어 앉았습니다 <웃음> 그걸 안 하면 이 경이 알아져질 않해요 어쩐지 경이가 확실히 알아주려면 이 참선을 해봐야 하는 기라 해, 해보면 참 이게 와요 우선 말이야 이게 뭔가 하면 앞뒤가 없어져 보면 그 조용한 자리가 나와 조용한데 조용하다고 조용한 걸 지키면은 묵묵한 걸 지키면 그것도 안 된다는 거야. 묵묵한 속에서도 이기먼고 하는 초롱초롱한 생각이 일어나야 돼요. 성성영력 적적한 가운데도 성성한 기운이 나와야지 이 참선이야. 어? 적적한 가운데 빠져버리면 그무기공에 떨어지면 안 되는 거지. 적적한 가운데서 성성한 기운이 이건 짐이 없어. 그러면 그 생각이 하나로 될 때는 옆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들리지도 안하고 이지도 안해요 그 뿐이지 그래서 그게 며칠 동안이고 일어나 가면은 그 바짝해서 며칠만 하면은 그 다음에는 하도가 들면은 딱 들리지 들리지 자꾸 애써 들기 없어요 이게 뭔거 하면 대부분 그 자리가 그래 다른 생각이 안 나요 그래야지 처음에 자꾸 이래 이게 뭔거 해도 이게 뭔거 해서 하면은 딱 요새 말로 수도부가 딱한 자리에 서야 되는데 이게 뭔가 하면서도 자꾸 끌려가면 안돼 미끄러지면 안 된다는 말 미끄러지면 그거 하도가 안되요 아니거든 자꾸 미끄러지면 안돼 미끄러지면 차 타라 그러지 차타 미끄러질 타자 그거 아주 대기 저거서 건물입니다 이 하면 그것이 좋은 게 없어 이 세상 뭐니 뭐지참전하는거 뭐니 그저 하도 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어 해봐요 해봐 난, 여기 뭐 글만 봐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실제로 공부를 나도 좀 해본 사람이야. <웃음> 잘해야 <웃음> 그거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모릅니다. 안 해본 사람은 그 좋은 줄 몰라요. 자, 해보지. 어디 갔어? 어, 어디까지 했어? 응? 정월송월 묵기도 이미 똑같은 소리를 물었고, 어 대살로 어디로 갑니까 답한 것도 또한 똑같아요 뭐어 답한 것도 저리 가라 저리 가라 한 똑같거든 그런데 그말 속에는 말이야 말 속에는 흡사 밥 속에 우리 돌든거 같고 딱깨물거 있지 저진흙 속에 까시든 거와 마찬가지다 그 속에 무슨 알맹이가 있다 이 말이야 알맹이 이거는 그 사람이 걸리도록 맺는 게거든 걸리도록. 걸리야돼해 그죠. 이게 뭔고 하는게 이심이 나야 되지. 그래서 이심을 하는데 요정도로 가야 돼. 불리자야 하고 이심을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이심이 나요. 불거의자을하도안하려 해도 자꾸 들려 가지고 있어. 그래야지 이제 그거 힘이 되는 거거든. 힘이 해가지고 래서는안 돼. 그게 뭔지 단추 잊어버래잊어버수도 이좋볼 없고 왜 보고 쓴 사람 있지 보고 쓴 사람. 보고 쓴 사람은 보는 사람은 눈을 떠도 그 사람이 생기나고, 눈을 감아도 그 사람이 생기나거든. 그 정도가 돼야 돼, 그 정도가. 자, 하나 끝났고, 32째에 가서는 위도가 문불의위도가 부처님한테 묻는다. 최존이 어떤 때 위도가 물어요, 위도가. 위도는 부처님, 위도는 부처님 학설을 모르는 사람이지. 위도들이. 위도들이테면을대 봐요. 위도라가 하니까, 불교 밖에 걸위도라겁니다 그렇지? 위도라그 하는데, 이 절에 들어앉아서, 이 앉아서 있라도 불교 모르면 위도라. <웃음> 이걸 불법 위도라 그래. 불법에 붙어가지고 있는 위도. 이게 더 무섭지. <웃음> 평, 어? 평상에 절에 있더라도, 불법을 모르면, 모르면 위도요. 예, 위도인데, 제발, 그, 외도 노력 좀 하지 말아야 돼요. 찬성입니다. <웃음> 찬성이 아니래. 아니, 저래 있다고 말좀중 아니요. 중 아니요. <웃음> 아, 이제 하는 지들 봐. 뭐, 뭐, 무슨 외도 행동이 있지. 그, 뭐, 뭐, 싸움을 왜 그리 중들이 싸우면 말이말이 말이야. 재판을 왜그래 했다는 거말이야 아, 중대 가지고서는 그 소인들한테 가서 이게 어떤가, 옳은 거, 그런 걸가려달라 하니, 그건 말이 되는 소리야. <웃음> 말이 되는 소리요. 아, 불법은 자기 의 부처님의 법령이 고 부처님 어디 말이야 불법을 잘 깨달으면 부처님 밥을 먹고 부처님 옷을 입고 부처님 행동을 해서 부처 부 그게 곧 부처가 된다 그랬지 아그 우리가, 우리가 말하는 게 부처님 말이 나와야 되지 부처님 행동이 나와야 되고 부처님 행동이 안나면 그건 외이도죠 부처님 말을 할지도 모르면 그건 외이도란 말이야 자 여러분들 내가 위도인가 내가 위도가 아닌가 한번 살펴봐야지 어? 어때요? <웃음> 자 위도가 묻기를 불문유언이요 말 있는 것도 내가 묻지 않고 위도 쳐도 이거 똑똑한 놈이요 어? 이런 소리를 묻지않아 묻지 위도가 유언도 묻지라 하고 무언도 내가 묻지라 합니다 그러니까 유언무언을 섭하지 않고 좀 가지 주소서, 이거 무서운 의미야죠 무서운 의미 야 어? 그게 세존이 안맞아나고 이래 엉거주초맥에 앉아뿌려. <웃음> 그자라 그래. 이래 앉아뿌렸단 말이야. 그런 얘기 많습니다, 저. 옛날, 저, 웃은 얘기겠지만은, 그, 한양리씨의 그, 저, 한음이라고, 한음, 대검 알지? 오성대검 하는 대랑 그 이항복이 이항복이는 저기 저기 저, 그뭐저 저, 오성대감이고 이건 뭐라죠 어? 어? 이대킹이대킹이는그 이드키, 이제 이대킹 이제 어릴 때그 집에 그 집에 도깨비가 많이 나버려요 도깨비가 도깨비가 이제 그그저이하뭐 어릴 적에 변소에 빨갛고 가는데 이로 오더라는 게요 어디? 그 이제 하인인 줄 알았지? 도현님, 물으래요. 그, 하인, 그치, 하인으로 알아서 본데. 왜 그러니? 나하고 내게 한번 해보시다. 그래더니 무슨 내게 하느니? 그래 이제, 네가 뭔지 물으라. 물으라고 했지? 그, 저, 동해 바다, 동해 바다 물이 몇바깥으나 됩니까? 못 들어요. 에휴, 그 놈, 그걸 몰라, 이놈아? 동해 바다 물이 몇바깥는나 됩니까? 이놈이 늙은 이 물어요. 그, 교 동해 바다만 한, 바가지로 한 바가지 밖에 안 되지. <웃음> 재밌지? <웃음> 그러니까, 그러면 노래님이 물으시오. 이래, 변소가 아니게 변소에 이래, 걸치 앉아서 이래 했거든. 이래, 이래, 응거주춤에게 일어나지도 않고 앉지도 않으면 응거주춤에게 이래 달 걸치가. 내가 시방 안 깼니? 내가 겠에 <웃음> 그때 뭐라고 답해야 되겠노 <웃음> <웃음> 그안 안 가면 슬이고 슬는다 가면 안절게란 말이오 <웃음> 그랬다는 얘기에서그 재밌는 얘기지 그것도 참선하는 사람과 뭐 다르지 않아 그거 할구라 그게 그대로 하, 할구라는 말이오 그거 할구 따로 있는게 아니라 그거 할구여 바로 어? <웃음> 그래 이제 부처님도 그와 비슷한 게 봐. 유언도 못 잔고, 무언도 못 잔으니, 어떻습니까, 리 뭐. 응거주춤에 이래서 그런기라. 응? 어? 그 자라. 그니까. 러그러게 그러니까 말이요. 위도가, 위도가 하찮다네, 그러 참, 부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러는 게요. 그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대자 대비로 내 미운을, 허리등한그 기운을 열어주시, 열어서 날라하여금 어어 들어가게 했으니 어어 들어가게 하지도다 하고 이게 절을 하고 일을 하고 떠나 버렸단 말이야 그 속에 뭐가 들었노 알아 먹겠어 이게 이제 우리가 모르는 대목이 뭐가 들었어 요거야 <웃음> 뭐 들었단 말이오 우리가 다 하는 건 아니거든 여기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행동에 그 동안에 뭔가 우리가 모르는 석연 차는 게 들었어 이걸 날아내는 기야 이걸 날아내는거 그게 하더라 그걸 관이라 그러거든 문문관이라는 관자 여러 딱 맥힐어 맥힌 걸 들어가면 관에는 성인이 사는 데고 맥힌 걸못 들어가면 요자문 밖에는 범부 사는 데라 알지 응? 어? 그걸 관이라 그래 관 문문관 관이라 그게 문문관 일본 사람들은 불교가 성하기 때문에 문 앞에 들어가는데 문 그걸 경강이라 그래 경강경강이라소소리가 갱깡. 바로 지푸리 현자 지푸리 현자 이제 현관이거든 현관 지푸에 뚫고 못 들어가는 기라 그것만 들어가면 성인이 되는 거야 그게 그니까 그것만 들어가면 주인을 만나는 기라 그걸 들어가지 못하면 주인을 못 만나는 기라 그렇지 현관 일본 사람들 참누의 현관이라 어? 불교수로요 <웃음> 어디 갔어 그 그러니까 이제 에 그리고 갔어 의도는 그러니까 아라니가 옆에서 보니까 아라니 눈에는 그걸 아라니 마음엔 알아주지 라네 세존하고 외도를 하는, 외도가 하는 도 하는 그 지시 말이야. 그래고 아라니가 아라니가 말이야 신문이라 찾을 수 있다지. 그걸 이제 새기려면 곧직자 뜻과 같아. 곧직. 곧 묻는단 말이야. 아라니가 곧 물어대. 그래서 곧 부처님한테 무, 무, 묻대 말이야. 위도가 무슨 증한다가 있겠는데, 아라칸데 말이여, 저렇게 찬탄하고 갑니까? 부처님한테 물어서, 모르니까, 부처님이 이르되저 세상에 어진 말이 채쪽 그림자만 봐도 내 빼는 것 같으니라. 됐지? 위도가 아주 날쌈님이고, 그님이 영리한님이여. 응. 거기 번칙이고 무은이가로 돼, 아라는, 아라는 이에, 이에 부처님이 제자인데, 완연히 위도의 견해와, 가, 어, 만도 같이 못한, 못하, 어, 못하다 그렇지? 아라는 이에 부처님 제자로 돼, 완연히 말이여, 위도의 견해와 같이 못한 니이다 미친다 소리지. 응. 그러니까 또한이러라 위도와 담은 부처님 제자가, 상가가 그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봐요. 그 위도만 한가 못한가? 여러분 하고 같이 그 여러분과 위도와 그 비교해보면 를 누가 나은가? 한번 해봐. <웃음> 그요 바로 그 소리야. 위도와 다은 불지자, 요 불지자 들었던 전부가 불지자가 상가가 다소 상가가 그 얼마나 되느냐? 뭐 됐지? 송하에가로대그 위도 그놈은 말이야. 그놈은 비록, 비록 모양은 외도드라도말이야 아주 날사님이여 금인상에 칼날 후에 충천은님이고 말이여 오징어하지 응? 어? 또 빅릉상에 얼음 얼음 덩그리 후에 다른 놈입니다 대단한 놈이다 소리 응? 어? <웃음> 대단합니다 불섭기지하고 그놈은 뭐 초심 발심을 해가지고 뭘 따고 뭐든 1학년 2학년 이래 기지 그런 걸안 밟고 1학년 2학년 됐지 어? 안받고 해내사슬 하다 저런 벼락 말 벼락 돌비를 끝에 올라가는데 턱 손을 놓고 일렁리로 가요 저 봉조수님 뭐냐고 어디 봉조수님 어딨노 일렁일렁해이루가기거든실례들러진다 어디서 봉조수님 <웃음> 어, 괜찮지 <웃음> 그 보기 <봉이> 좋아 이래요 <웃음> 그좀 장부가 그런 기생이 있어야 돼 실제로 嗯 a d e